얼굴이 찌그러지는 외곡이 있지만 혼, 주고 입도 돼? 물티슈 좀 줘. 어, 물티슈. 어, 물티슈 거와주세요. 물티슈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볼 들어왔어? 또 있어요 음 왜? 응? 음 어오 음 어? 예쁘다 응? 오봐 여러분 뭐? 맛있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저번에 먹었기 때문에 말이 이거 한 달에 번 하면 아이한러세힘들잖아 혼자 운동만 하면. 아아니리려 한국말 이제 쉽지. 아니 편해. 아, 보다 어차피 맨날 뜨는 말하면 으로 아이, 그런 소리. 어 너무 쓸것같 토픽을 해야 돼. 한 번이, 두지다 번에. 뭐지한미 먹으면 좀김 좋아. 생선 동 얘기하는 거야? 지포. 지포 아니야. 무슨 지아니까알 없는 얘기를 생선 국물. 동태. 어, 아, 동태. 동태야. 그 반찬 그 많이 나오는 그 가게 기억해요? 우리 동네, 우리 집. 거기 동태 있죠? 맛있어. <웃음> 어? 뭐? 아, 그 식당 가? <웃음> 언제, 언제 동태? <웃음> 언제 가? 모지가 진짜 누면 다. 저리 약간 서울 한정 푸드 중에 동차탕 해요? 그리고 절골, 절골, 골곱창 절골, 골곱창곱창 절골, 그리고 소곱창,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대창, 대창, <목소리> 대창 먹어? 대창은 난 제일 좋아. 比比喊哎장 막장 喊喊아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 잠미야 맞잡았 아. a m o 분 Ơ bây giờ c h ăn xong rồi Mình sẽ tìm một quán nước để uống Nhưng mà tại vì Chúa h a n h a n h Ờ Cái quán này nồng hả? i à sẽ uống trà sữa 이어